수, 쳐첨뒤 와! 죽었어 이제나 착하게 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가 들어옵니다! <웃음> 수경아, 김치맛은 유산균인 거 알지? 알지, 알지. 아, LG 맞네. 김치 톡톡에 꼭 넣어. 어? 아, 알았어. 내 명이 다사지 산책하다가 이런 동물 같은데 떨어졌나 봐요. 저 위에 서 이쪽으로 먼저 가도록 하죠. 와, 손 쳤는 배터리 진짜 배터리 다닳았어 이거 위로 어떻게 나가냐? 거저에 어, 사람이 있다. 누구지? 일로 가라고요? 베르사가 누구야? 베르사가 누구야? 뭐야 이거 악마 같은데? 약간 느낌이? 어뭐괴담같은 괴물이구나 일단 동생이 이쪽으로 가라 일단 동생이 이쪽으로 가라 아까비 동생만 들었으면 죽을 뻔했네? 인연이날죽일려고 여기 열쇠가 있네요 경단 이렇게 죽였어 웬스트를.. 웬스트를 하다 웨스트. 미쳤나봐. 아 여기 열쇠 있구나.